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이 사랑과 연애에도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상대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둘이 합의에 의해서 이별을 해도 어찌됐든 사랑을 한 사람들끼리 이별을 하면 아프기 마련이에요. 또 가끔은 잘 사귀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지만 그 상대방이 너무 나보다 빠르게 앞서 가려고 하면 나는 조금 버거워질 수 있죠. 혹은 내가 앞서 가려고 하면 내 상대방도 버거워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버스를 타면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버스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달리다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정류장에 멈추기도 하고요 다시 출발을 하기도 하다가 결국에 내가 원하는 정거장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버스의 움직임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몸에 잘 적용시키고 있죠 그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거고요 근데 정말 가끔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버스의 급정거 타이밍이 있잖아요 버스가 너무 갑자기 멈추게 되면 우리 몸은요 버스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쏠리고 튕겨 나갈 거예요 근데 이때 버스 운전기사님은요 우리처럼 몸이 튕기거나 바둥거리지 않거든요 그 브레이크를 밟은 사람이 버스 기사님이니까요 우리는 기사님이 그 브레이크를 밟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쏠리고 당황하고 소리를 지르겠죠 급브레이크를 밟은 직후에 버스는 바로 멈추겠지만 그 안에 타고 있던 우리는 요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도 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멈추기는 멈추거든요.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을 하기 시작한 연인들은 요그 사랑이 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지금 오던 방향처럼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는 게 급브레이크가 되겠죠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대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출진 모르겠지만 나는 상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줄 몰랐잖아요 나는 이 사랑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는 사랑이 멈췄지만 나는 이 사랑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겠죠 내 사랑의 마음이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려고 자꾸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멈춘다고요. 버스 안에 있던 우리는요. 화가 나고 속 이상해서 운전기사님한테 막 따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운전기사님이요. 저희한테 그래요. 그러려고 한게 아니라 갑자기 꼬마아이가 뛰어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운전기사는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 때문에 승객들을 골탕 먹이게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말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우리도요 사실 운전기사님을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내가 아프고 힘들고 약간 휘청거린 게 억울하기는 할 뿐인 거죠 서로 사랑을 하다가 상대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상대가 미울 거예요 원망스러울 거고요 이별한 연인들이 모두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는 전혀 아프지 않은 것 같고요. 나만 이리저리 몸이 쏠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안 멈출 것 같은데 결국엔 다 멈춘다는 거예요. 나도 결국엔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식는다는 거죠. 급전거하는 버스에서 이렇게 휘둘린 경험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아마도 손잡이를 꼭 잡고 있는 습관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또 있을지 모르는 급전거에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비를 한 사람들은요 다음번에 버스가 또급전거를 하면 예전처럼 몸이 막 튕기지는 않아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뒹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처음 관성의 법칙을 경험하시는 분들은요 이리저리 버스 안에서 뒹굴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계시겠죠 이별 후에 몹시 아파하시는 분들 혹시 급전거하는 버스를 처음 타셨던 걸까요? 나만 몸이 그렇게 튕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반응을 하게 돼요 누군가는 조금 더 경험이 많은 거고요 누군가는 오늘이 처음인 것뿐이거든요 버스도요 고속버스가 있고요 시내버스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도요 되게 급하게 빠르게 타오르는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천천히 뜨거워지고 있는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빠르게 달리던 버스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내 몸은 더 심각하게 앞으로 튕겨 나가겠죠 나는 더큰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멈추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더 뜨거운 사랑을 했던 분들이라면 더 멀리 튕겨나가실 거고요. 멈추는데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실 거예요. 이런 관성의 법칙을 경험할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버스를 탄다면요. 누구나 감수해야 될 그런 일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될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가 손잡이를 꽉 잡는 그런 노력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연인 사이가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상대가 같은 속도로 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슬슬 출발해볼까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상대가 너무 급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나봐요 그래서 급출발을 하면 반대로 내 몸은 튕기게 되겠죠 급출발을 한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빠르게 악셀레이터를 밟았겠죠 근데 나는 천천히 갈줄 알았거든요 상대방이 급하면 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급하게 가면 당연히 내 상대방도 당황하겠죠 연애할 때도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게 조금은 중요할 수 있어요 상대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달려가면 누군가 하나는 버둥거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버스를 탔을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스를 여러 번 반복해서 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손잡이를 잡는 일이 드물어지게 되죠 도속버스 안에서는 요이 손잡이 자체를 잡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편안하게 우리는 잠들기도 하잖아요 빠르게 달리고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한 곳이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더 놓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별을 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만 되게 버둥거리고 나만 이게 안 끝날 것 같이 너무 아프고 괴롭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쉽게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아닌 것 같다고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난히 빠른 버스를 탔었나 보지 라고 말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요 이별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든 그 사람이 죽어서든 혹은 내가 죽어서든 모두에게 다 이별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별의 아픔은 요 머지않아서 멈추게 돼요. 단지 시간차가 좀 있을 뿐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픈 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으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